여러분들, 괭시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몰래카메라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요 이자에 굉장히가 앉아있거든요. 제가 한번 뒤에서 몰래 몰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럼 바로 가보자. 3, 2, 1 너 요즘 개그 되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굉장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줄다리기 그냥 줄다리기가 아닌 이불 줄다리기입니다 재밌겠다 그럼 바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냥 이불 줄다리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면 안되지 굉장히 놀래기 위해서 한번 거미 모형을 이불에 중간쯤 되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있다. 어? 어? 아! 아! 아! 아! 야, 그렇게 왔고만 있다니 내 친구지만 한심하다 한심해. 응, 내가 어 내일 걔 때려줄게. 자, 봐라 시범을 보여주마. 봐봐. 어때? 멋지지? 더 보여줄게. 어, 오. 괜찮아. 야.